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 구피 선택할 때도 좀 고심을 했어요. 예, 루돌프가 누구랑 같이 오죠? 산타랑. 아, 루돌프가... 아, 애들 보고 가만 안있근데 애들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냥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런 물고기 색이 있어도 보고 이렇게 빠 보고만 있어도. 애니멀로 TV. Thank you. 산타가 왔죠. 접니다. 접니다. 네, 장난이고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 구피 선택할 때도 좀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루돌프 구피. 네, 루돌프가 누구랑 같이 오죠? 산타랑. 그렇기 때문에, 루돌프 구, 구피를 선물했고요. 이번 겨울에 아이들한테 또, 어, 이런 생물 쪽으로 산타가 애니멀로 팀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네. 네. 아, 네. 어, VMS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아, 네, 저희 방문 기록은 VMS라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제 기록, 이런 봉사 기록도 남기는 곳이 있는데요. 애니멀로 팀 이름으로 해서 VMS에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 어항 섬치는 곳에 그 면담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항이 크면 네. 일단, 저희가 온도 같은 것도 맞추기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동상 좀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난방이 다 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겨울에 이제 죽을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 또 이제 겨울철에 문제가 없도록 작은 음악을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영양제? 이 먹이는 이자가좀큰 거고요. 네. 아, 이자작은 거. 거. 아, 네. 콤보 아, 소주시면돼요 네. 괜찮다. 네. 일단은 고피랑요. 레온테트랑청소고 아, 네. 네. 바닥에. 바닥에. 네. 바닥에. 네. 지금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등교도 등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고기 보고 있으면 괜, 괜히 감정이 또될것 같고 그냥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워낙 또 귀엽고 종류별로 다양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호기심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못 봤겠네요. 그쵸, 못 봤어요. 오늘 아, 그리고 오늘 있으니까 제가 네. 그 물고기 보면서 즐거워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애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음. 이게 형광빛 아, 나거든요 어. 조금 더 시라면 네, 네. 루돌프 구피예요 음. 그, 뭐, 코가 빨개가지고 음 아, 청소기를 <웃음> <있음, 재밌어. 웃음> 네. 네, 온도 때문에 그렇죠 저 뭐요? 네온테트래요. 잠깐 쬐끔 애들은 잠깐만 접줘야 되겠구나. 네. 그큰 거랑 작은 거 같이 섞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요. 네. 방에 넣는 건 걱정되는 건좀 있어요. 아. 큰방 아이들은 네. 뭐 이런 걸 깨뜨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활동성이 높은 이제 초등학교 남자애들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 여기다 공도 집어넣고 막 깨쳐서 선생님들이 거, 좀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성 있고 이게 조그마한 영유방도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거보다좀 작은 거로 네, 네. 보에는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용으로 편하게 들고 아, 오겠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올로피는 너무 높으면 안 좋고 이거가 음. 살짝 낮은 게좀 좋아요. 애들 네. 튀어나갈 수도 어, 있고 높이지 않을까요? 얘 네. 튀어나가요, 얘들 튀어나가요, 어, 아시는 거예요? 이 요거 선택한 이유는 구피대로 음, 음. 위에 있고 음. 저 아까 네온 얘는 물... 덜 튀어나가지만 예. 일반 큰먹기덜튀어나가지요 네온 테트라 있잖아요. 예. 쟤네가 밑에 있거든요. 예. 위 아래 나눠가지고 보기 예. 어, 좋아요.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네 물고기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 아래가 나눠서 헤엄칠 수 있는. 어, 보면 이제 굽히는 위쪽에 해엄치고 네온은 중하층 이렇게 해엄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나뉘서해엄을칠 수가 있고 포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남은 찌꺼기, 먹이 찌꺼기들 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눠서 굉장히 고심해서 나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하로 높은건데, 들요 상하로, 얘네를 위에 네온들은 네, 네, 네, 네, 밑에 그, 아예 바닥에 있는 친구들 아까 숨어있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이기 먹는 고기가져올거예요 네. 깜빡했는데 그렇지 아니고 얘네들 이리 왔네 또예 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 음. 거 음. 아, 애들 보고 가만 안 있건데 애들 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예. 네. 네. 그럼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런 물고기 색이 있을 거고 화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좋죠 그렇죠 애들도 예. 네. 음. 애들도 보고만 있어도 네 일단은 어 저희는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올 계획이고요 다음번올 때는 이제 이기 먹을 수 있는 나비비파 요만한 거. 2주 후에 다시 와서, 어,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이런저런 피드백, 아이들의 반응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봄, 이 겨울에서 봄 되는 기간에 아이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좀더본 다음에 주로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주로 있는 그 방,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있잖아요. 생활관에 이렇게 좀 나와줄 생각이고요. 그때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로 t v